오늘 저희에게 예법택견에 대해서 알려주실 황인모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, 사단법인 결년택견협회 지도자이면서 네, 대학로에서 예법택견을 지도하고 있는 황인모라고 합니다 와아 그럼 바로 약속대련으로 넘어가 보실까요? 어 바로요? 네 알겠습니다 어 <웃음> 예아악! 으이 Gracias. <laughs> 오늘 왔지. 아이, 대박 네. <놀람> 아까만. <놀람> <놀람> 잘했습니다. 잘했어. 네. 와. 처음에 검을 상대하셨을 때 머리치기 마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? 아 머리치기요. 역시 그 제가 음, 검도하고는 이렇게 또 처음 해보고 이 호구를 처음 써봤거든요. 근데도 와 그걸 뚫고 들어오더라고요. 죽다 살았습니다. 네. 아까 하셨던 것 중에 그. 그 멀리 뻗어치시던 뻗어 그 기술 간단하게 요기술이 요기 어, 잘 통했다 멀리 이렇게 했는데 잘 통했다고요. 뭐 네. 짧게네. 음, 일단 그 호패로 처음으로 이제 검하고 결어도 보다 보니까 이제 거리를 파악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. 그래서 이렇게 아무래도 뭐 당연히 짧고 치는 건 어림도 없겠다 싶어서 풀어치기로. 그 계속 이렇게 검을 건드리고 일차로 건드리고 들어가서 그 다음 공격을 유도했는데 그게 좀 주요하게 좀잘 들어가지 않았나 네 오늘 좀 값진 경험을 얻었습니다 하단백이의 약간 유, 얼마나 유효했는지 하단백 그 하단이 사실 만약에 지금은 오늘은 이제 그 교류 견주기 스파링인데다가 어, 죽도였기 때문에 뭐 죽도를 건드린다든지. 혹은 뭐 걸치고 다음 공격으로 들어갔지만 만약 이게 진검이었다면 혹시 진검 그럴 일 없겠지만 진검으로 호패를 승부를 봐야 된다면 저는 가장 유용한 기술이 어떤 그 최대한 제가 자세 공격 들어갈 때 자세를 낮추면서 상대방의 하체를 그 호패 풀어치기로 치는 게 가장 유효한 공격이 아닐까라고 좀 평소에 생각을 했었거든요. 네, 근데 오늘 견주게 하는 중에 그걸 한번 써봤는데 어, 굉장히 좀 나름 유효하지 않았나 네, 그런 또 값진 경험을 얻었습니다. 네. 아까 연기기 있었잖아요. 들어와서 발까지 이렇게 걸어서 넘어뜨리셨던 네. 기술 성공하셨을 때 기분? 아... 아싸. <웃음> 네 이렇게 그좀 호페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데 호페가 치고 나서 회수가 되고 뭐 이렇게 주먹이나 발 공격 혹은 상대를 걸어 넘기는 태질로까지 연결이 되는데 제가 오늘 꼭 낚시거리를 한번 써봐야지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, 왜 이렇게 리액션을 또잘 받아주신 것 같아요 치고 낚시거리가 잘 들어가서 아, 되게 좀 아싸 뿌듯했습니다 그 찌름 당하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는지? 어, 찌름 당할 때는 정말 그 머리카락이 팍팍 치는 게요 저는 오늘 하면서 제일 무서웠던 기술이 찌르기였거든요. 이 찌르기는 그 직선에서 바로 들어오니까 사실 움직임도 그 예비 움직임도 제일 적고 또 직선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거리 감각이 없어서 오늘 계속 당했던 것 같아요. 네, 검도랑 교류해서 그냥 소감 재밌었다 아니면 뭐 그냥 편하게 말씀하시면 돼요. 어, 네 오늘 사실 이렇게 검도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하고. 음. 또 이렇게 그 교류를 할수 있는 경험 경, 그 경우가 많지 않은데 네, 오늘 이런 값진 경험을 하게 해주신 호구코쿨께 호흡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